안녕 <웃음> 보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. 마음 착한 보비는 잠기로 했어요. 어. 나 먼저 집에 갈게 미안. 해 보비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뽀로로 열세 어. 동안 숨어 뭐, 뭐라고 그럼 시작한다 어. 하나. 같이 하자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